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형식으로 무엇인가 이미지를 빗대어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그렇게 쓸만한 그런 전환효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일단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슬라이드는 16대 9 비율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 이미지도 16대 9 비율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각자 이제 4등분, 4등분으로 분할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각형 도형을 일단 그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4개를 똑같이 그려볼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줄게요. 이것도 복사. 어? 좀 튀어나왔네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그룹화 시키고요. 이것을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 오, 이 모양대로 딱 4등분이 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이 4등분이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일단 아이콘이랑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에는 여기 삽입에 들어가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콘이든 일단 삽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 삽입을 했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아이콘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텍스트를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바깥쪽에다가 삽입을 해서 제가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흰색으로 바꿔준 뒤에 텍스트 폰트 폰트를 t 몬소리체로 제목을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똑같이 복제를 해서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 그리고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똑같이. 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복제해줄게요.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 뭔가 좀 되게 깔끔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는데, 위에 있는 이 도형을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놔두고 다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했더니 이쪽은 다안 보이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이 사각형을 색상을 바꿔줄게요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제일 연한 이런 느낌 바꿔볼게요 자 현재 이 색깔로 투명도 20% 정도 로 바꿔줬습니다 어 뭔가 좀더잘 보이죠 자이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똑같이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두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왼쪽 도형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줄게요 네, 그리고 이것의 색상도 또 한번 바꿔줄게요 그리고 세번째 또 한번 세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준 뒤에 오른쪽에 똑같이 이동을 시켜줄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색상도 다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복제를 한 뒤에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뒤에 그리고 이것의 색상도 또한번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환 효과를 줘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2016 버전부터 있는 모핑 효과를 적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누르시고 모핑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1초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 카메라이고요. 두번째 스마트폰 세번째 컴퓨터 네번째 노트북입니다 오 어떠신가요? 이렇게 모핑 효과를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정향효과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굳이 모핑효과 쓰시지 마시고 밝기 변화효과만 쓰셔도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깔끔하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PPT 만들어 보시고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